안녕하세요 컴퓨터 저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음... MDAI 16기가 메모리 사용하실 때 오버클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 영상을 섭찍지 못했어요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지금 아직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 상태라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일반인들한 4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일해도 피곤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늦게까지 지금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영상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오버클럭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 잊지 마시고요. 아수스 메인보드부터 한번 어떻게 오버클럭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MDAI 16기가 메모리가 음 10개 중에 9개 정도는 3400원 들어갑니다. 다만 3600은 10개 중에 대여섯 개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처음에 10개 만졌을 때는 잘 들어갔는데 지금 한 40개 정도 만져봤는데 뒤로 가면 갈수안 들어간 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오버는 3400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아수스 메인보드 오버클럭 한번, 한번 보도록 하죠 아수스 요 화면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마크가 뜹니다. 터프 게이밍 딱 뜨는 요 마크에서 딜렉트 키를 눌러주세요. 이게 터프 보드고요. 딜렉트 누르면은 요 이즈 모드 바이오스 화면이 먼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F7번 눌러주세요. F7번 누르고 나면 요 어드밴스 항목으로 바뀌는데 처음에 이 메인 화면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선 손댈 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AI 트윅으로 넘어가 주세요. AI 트윅으로 넘어가면 은 항목이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댈 거는 몇개 없어요. 메모리 프리퀸시라고 지켜는요거 오토 되어있는 값을 누르면 바뀌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3600으로 했지만 3400으로 바꿔주세요. 혹은 3466으로 바꿔주세요. 두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그 밑에 있는 FCLK는 그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1800을 넣을 텐데 어 1700을 하시거나 3,400일 땐 1,700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4,6,6을 하셨다면 1 7 0 3 3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이 D-RAM 프리키시의 절반을 넣어주시면 돼요. FCK는 l -K는. 자, 그 다음에 뭐 CPU, 레이티어 이런 거막다손댈 필요 없어요. 프리시즌 부스트 오브 드라이브라는 이 항목을 들어가주세요. 프리시즌 부스트 오브 드라이브를 들어가시면 은 요게 떠요. 누르고 딱 들어가면 요 화면에 뜹니다. 요 화면에서 Precision Boost Over Drive, 메뉴의 항목을 또한번더 눌러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누르고 나면은, 뭐, Disable, Enable, Manual, 세 가지가 나올 텐데, Enable로 변경을 해주세요. 어, 딴거 손댈 거 없어요. 어, 그 다음은, DRAM Timing Control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은, 이거, 차례대로, 제가 어떻게 넣으라고 했죠? 저번 시간 보신 분들 기억할텐데 18, 21, 21, 21, 2 44 그대로 기입해주세요. 그대로 기입해주시고요. 나와주세요. 딴거 손댈 거 아무것도 없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D램 폴티지 이거 지금 기본이 1.2일 겁니다. 이거를 M다의 메모리는 1.25에서 1.34에만 넣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맨, 영상 맨 마지막에 설명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냥 1.25 혹은 뭐, 1.27, 1.3, 이 사이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10번 누르고 나가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즈락도 한번 보여드리죠.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즈락 마크 있을 때, 여기서만 딜렉트 키를 눌러주세요. 미리 누르면은, 검은 화면에서 멈추는 버그가 있습니다. 에즈락 마크가 딱뜰 때, 딜렉트 키를 열심히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바이오스 화면이 이겁니다. 메인화면 이건데요 프로포드 뭐 x370 이든 뭐다 b450 프로포드 다이 화면일까요 바로 옆에 o c 트릭으로 넘어가 주세요 o c 트릭으로 넘어가서 어 이게 막뭐손댈 텐데 이거 다 따라 할 필요 없어요 따라 하지 마시고 d 램프리 킨시 있죠 요것만 바꿔주세요 이 d 램프리 킨시를 아까 제가 며칠 하겠죠 3600 아닙니다 3400을 넣어주세요 3400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디램 타이밍 컨피규레이션 여기 들어가셔서 디 m 타이밍을 바꾸면 됩니다. 어, 저 항목을 누르면 요렇게 바뀌어요. 순서는 뭐다? 18, 21, 21, 21, 44.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돼요. 이 바꾸는 것처럼 동일하게 동일하게 기입해 주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바꿔야 될 거는 디램 볼티지요. 디램 볼티지가 제가 M다이는 어떻게 넣어야 된다 그랬죠? 제 옆에 있는 거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1.25 혹은 1.3을 넣어 주세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 끝은 아니고요. 우리 PBO도 넣고 싶잖아요. PBO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PBO는 옆에 어드밴스로 넘어가세요. 어드밴스 넘어가시고요. AMD CBS 눌러주세요. AMD CBS 들어가시면은, 음, 여기 항목이 여러 개쭉다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요. 우리가 손댈 거는, 처음에 CBS 이 항목에서, 누르면 이 화면, 이, 이 화면일 거요 어, MBIO, 여기 들어가주세요. MBIO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항목이 요게 뜹니다. MBIO MBIO 들어가면 요게 뜨는데 여기서 XFR Enhance Mount 열로 들어가주세요. 이거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이화면으로 바뀝니다. 이 화면에서 FCLK 프리 C 시 이걸 1700을 넣으세요. 1700 잊지 마시고요. 1700 넣으시고요. 이거 1700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 세트 눌러서 들어가, 들어가시면은, 여기 프리, 그, 프리 시즌 부스트 오브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오토일 텐데, 이거를, 이네이블로 e 변경해주세요. 그, F10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아수수상 똑같아요. 그니까, 우리 방금 뭐 바꿨죠? 클럭 3400넣고 FCK 1700넣고 램타 18, 21, 21, 21, 44 넣었고요. 전압 1.25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PBO만 키고 나온 거예요. 이네이블로. E 아시겠죠? 그 F10번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은 MSI꺼 한번 보도록 하죠. MSI꺼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 화면에 안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 여튼, 무시하시고요. 딜렉트 키 누르면은, 이 바이오스 초기 화면에 들어옵니다. 이 화면에서 OC 항목을 눌러주세요. OC 항목 눌렀을 때, 뭐, 이렇게, 여기 막 손을 대텐데, 이건 수동오버 영상이니까,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어, 이것만 바꾸세요. d 램 a m 프리퀸시. 이거 무시하시고요. 다 무시하시고 아 아니다. 다 무시하면 안 된다.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 여기 들어가셔서 하나만 바꿔야 돼요. 어저 항목 들어가셔서 프리시즌 부스트 오브 드라이브 오토 돼있는거 이것만 뭘로? 이네이블로 바꾸시라. 바꾸시고 나오세요. 딴건 손댈 거 없습니다. 나오시고 그럼 디램프리킷이 들어가셔서 메모리를 3400을 골라주세요. 3400 3600안 해요. 3400입니다. 3400 골라주시고요. 그러면, FCLK, 프리 e q u e n c y 라고 적혔던 거, 요걸 1700을 바꿔주세요. 1700, 1800안 해요. 1 7 0 0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n c e d DRAM Configuration 항목에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요거 들어가시면은, 음, 순서대로, CR, 뭐, CL 이렇게 쭉다 떠있는데, 위에 CR은 1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o 토로 드시면 됩니다. 그 밑에, CL부터 차례대로 똑같습니다. 뭐다? 옆에 적혀있는 것 같아요. 18, 21, 21, 21, 44 이거 넣어주시고요. 그거 나와주세요. 나오시고 뭐딴 거는 손댈 필요 없어요. 딴거손댈 필요 없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은 거의 마지막 항목에 디램 볼티지라는 게 있어요. 보이실까요? 이게 기본이 1.2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25 아니면 1.3 정도로 넣어주세요. M다이 기준입니다. 그 끝이에요. 딴건뭐 손댈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F10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남은 게 뭐가 남았죠? 아, 기가바이트 남았네요. 기가바이트 까까만하고왜 3400을 넣었는지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딜렉트기 누르면은 좀구 바이오스에서는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다 손댈 필요 없고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만 눌러주세요.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 누르시면은 음...잠깐만요 이 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러를 34로 바꿔주세요 34 34로 바꿔주시고 메모리 타이밍 모드를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매뉴얼로 바꾸면 밑에 손들댈수 있어요 이거 오토로 돼있으면 손못 댑니다 매뉴얼로 바꿔주시고 밑에 수치는 똑같죠? 어떻게 넣을까요? 18, 21, 21, 21, 21 4 4 이거 그대로 넣으세요 그대로 넣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고 나오시고안 돼. 이제 지금 방금 메모리 세팅을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볼티지 세팅에 들어가주세요. 볼티지 세팅에 들어가면은 어, 이렇게 쭉 뜰텐데 다손댈 필요 없어요. 다손댈 필요 없고 맨 밑에 d 램 볼티지만 손대세요. 기본이 1.2로 됐을텐데 1.25로 넣으세요. 1.25 아시겠죠? 요것만 1.25로 바꿔주세요. 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어그 뒤에는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음, MIT 말고 네 번째 항목 있죠. 네 번째 항목 들어가셔서 여기서 AMD, CBS로 들어가주세요. AMD, CBS 네 번째 항목에서 AMD, CBS 들어가셔서 다손대 필요는 없고 XFR 인 n 스 a n 로 들어가주시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뜰거예요 여기서 f c a k Frequency 요거를 1700을 넣으세요. 1700 넣고 그 다음에 a c c e 들어가주시고요. a c c e p t e d 그냥 a c c e 로 부를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프리시즌 부스트 o 브드라이브를이네이 b 로 바꿔주세요. 그, 저장하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뭘 바꿨죠? 메모리 클럭 3400 넣었죠? FCLK 1700 넣었죠? 램타 18, 21, 21, 21, 44 넣었습니다. 전압을 1.25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PBO를 킨 거죠. PBO를 켰다. 그니까 우리가 지금 요까지만딱 바꾸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막돈 주고 만원 주고 맡기던 PBO 플러스 메모리 오버.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아자 이제 4대회사 오버클럭 하나만 다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왜이 수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약 40개 정도의 MDAI 메모리를 만져봤습니다 이 중에 한 개가 불량이었고요 40개 중에 이제 직원이 만진 거랑 내가 만진 거랑 합치면 한 40개쯤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스물 몇 개를 만졌는데 3400이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엔다이 메모리 게이죠 3400은 다들어갔는데 3600은 절반 정도가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대부분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 그거 만져보니까 처음에 처음 그 10개 받았던 것 중에서 어 8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난다들어간다 생각했었거든요 한개는 블랙니까 빼고 그 테스트를 못해봤거든요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받으니까 안 들어간 것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 6 0 0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돌려봤을 때 절반 정도가 문제없이 통과가 됐어요 실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통과해서 여튼. 이 정도면 은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낮추면서, 낮춰보면서 했는데 3,4,6,6은 다 통과 가 되더라고요 3,4,6,6보다 좀더 확실하게 안정하게 쓰려면 은 여러분이 별다른 테스트 없이 3,400 정도 쓰면 은 대부분 다 된다는 결론에 다 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테스트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전압이 1.4를 넘어가면 되던 놈도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1.35에서 1 4 4이 이건 시다이메모이랑 전압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M다이 메모이랑 그래서 너무 전압이 높아지면 은 전압을 높게 전는 불구하고 클럭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압을 낮췄을 때 통과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1.25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이것 이해하셨죠? M다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M다이는 1.3을 넘기지 않고 오버클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1 6기가 모드라서 오버클럭이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드로 테스트하면서 느낀게 있는데 바격포 그리고 그... 터프프로 얘네는 오버가 m 다이 잘됩니다 잘되는 편 얘네 보드로 썼을때는 3533 정도는 대충 대부분 됨 근데 어프로포랑프로포 말고 또 뭐있죠 스틸 레전드 이런거 어 그리고 또어러스 요놈들은 3466까지가 잘된 3600이 거의 안돼 거의 안돼요 얘네들이 위에 보드 두가지보다 오버가 좀 안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바이트 보드 가지고 계시면은, 3,466도 웬만하면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3,000, 3,466도, 아 3,466은 잘 되는데, 3,533도 잘안 들어가고, 3 7 0 0은 거의 안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다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3,400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 저는, 16기가, C다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 이, 이런 이 분들은 전압만 다른, 다르게 다 넣으면 됩니다. 전압만 1.3에서 1.3으로 넣어주세요. 그거 빼고는 엔디랑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15분 정도 떠들었는데 음, 간단합니다. 어, 4대 회사 오버클럭하는 법다 알려드렸어요. PB하고 메모리 오버 하는 방법. 어, 여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언제든지 드릴게요. 여튼 보시나 수고 많을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